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940번째 시간으로 정의로움으로 법의 근본에 정성을 다한다 하는 제목으로 설계전 일장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1 2기에 대한 과언입니다 음, 공자께서 일장을 마감하시면서 설계전 일장을 그 마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참 뜻깊은 이야기가 됩니다 화순어 도덕이의 국리진성 이지어명한다 하는 이야기가 공자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화순어 도덕이의 국리진성 이지어명이 구절인데 이제 그 한문을 좀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화활화자입니다. 이게 화. 화활화산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만 다시 돌아서 변화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순이라는 것은 도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칙과 상식과 가치를 따라간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순이 되는 겁니다. 순이라는 것은 그 순순하게 그 따라간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순이 되는 겁니다. 저항하거나 거, 이게 뭐야, 거실게 대응하지 않고 순수하게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순위라 한다. 이렇게 보고, 어짜라는 것은 뭐, 뭐, 에 하는 그 어주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째, 덕이라는 것은 어질다, 크다 이럴 때의 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이것이 근본 이치나 안 그러면은 무엇의 근원을 의미할 때 우리가 도가 이는단어가 됩니다. 그다음째, 이라는 것은 다설이다. 법식이다 법이다. 법리 이이를할때이그 이자가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그 절차로 인해서 다설인다. 할때의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는 것은 법을 말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째, 의라는 것은 오를 의자입니다. 궁이라는 것은 다하 극한에 이르다 하는 것이 그 다음 진이라는 것은 다될진입니다. 남아있지 않고 다 사용된 소모된 이러한 것이 그 증기가 빠졌다 이런 것인데 그 기운이 다 소모되었다 이런 진이 되는 겁니다. 다될진 끝날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성리라는 것은 이 성품성자입니다. 본성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품성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목숨성자라고도 목숨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째, 지라는 것은 이를 지니다 무엇에 도달았다 하는 것이 지가 되는 겁니다 명이라는 것은 목숨명자다 이렇게 보면 화순어 도덕이의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옳고 어진 도리에 따르면 화합에서 정의로움에 합당하게 한다 이런 아주 복잡한 의미가 되는데 옳고 어진 도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옳고 어은 도리니까 그건 당연히 순순하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순의도가 되는 것이고 도덕이의의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것이 정의로움에 합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그 그 자체가 정말에서 어진 돌이라든지 그러한 그 어떤 그 화합에서 따라가는 그러한 절차들이 정의로움에 일치해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옳, 옳, 정의로움에 합치되지 않으면은 그게 옳은게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칙이 근본에 도달할 때까지 국리진성이라는 것이 모든 법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점에 근본에 도달할 그 시기까지 그때까지 이지 어명한다 정성을 다해 노력해서 그 본성에 도달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본성에 마침내 도달하게 된다 하는 굉장히 좀 깊어, 깊고 뜻깊은 의미가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존재는 이것은 어떤 순간순간에 그 올바른 법칙에 스스로가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동화되어 감으로서 현실적으로 올바른 법칙이라는 것이 현실을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성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이 자기 스스로가 동화되어 가므로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자연 법칙에 순화되어 가면서 이 순리를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자연 법칙이 주는 그러한 생명의 순환과 질서에 순응하면서 삶을 이어가는 존재라는 것. 거기에서 생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올바른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 질서를 말합니다. 이 자연 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 그러한 자연 법칙, 자연 질서 이것에서 상식적으로 어긋나지 않고 순리대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영유해 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그 궁극의 한계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은 인간이 받아왔던 인간이 태어나면서 본성에서 주어져 있는 그 소명이다. 인간이 원래 태어난 생명을 가지는 존재로서 너는 이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라 하는 주어진 소명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삶이 노력해져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이 공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불을 손대 불러서 누가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알려줬다는 것 위에서부터 지시를 해줬다는 이입니다 하늘이 그 사, 소명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해라 하는 의미를 던지 준 겁니다. 숙제를 준 거, 죽어서 내보낸 겁니다. 생명을 주어서 내보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지만은 삶의 근본 목적입니다. 삶의 근본 목적이 되고 생멸이, 생명과 죽음이 순환되어 가는 과정을 이어가는 존재로서의 가치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한번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휙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존재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을 때 너는 이걸 꼭 하고 가거라 하는 숙제를 받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인간들은 놓쳐버립니다 왜 놓쳐버리느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이 워낙 현란하고 삐트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름다운 삐트로 가득 차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현란한 아름다움을 불교에서는 색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성에 대한 색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한 단계 더 낮은 것이고 색이라는 것은 삐트의 세계입니다. 화려한 삐트로 가득 채워져서 무엇 하나 눈 돌릴 틈 없이 아름답고 관심을 끄는 여러 존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까먹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다 이것이 바로 소명을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왜? 새끼에 빠져버렸습니까? 불교에서 이것을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에서 가지고 있는 성적인 탐닉이 문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주어지는 이 부분에서의 현란함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정식주를 놔버립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정신주를 놔버리고 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가 불행한 존재가 되는데 왜 불행해지느냐 욕망으로 채워야 될긴 그릇을 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 순간에 소명을 상실하는 순간에 인간은 욕망이 채워야 될빈 그릇을 하나씩 들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채워야 될빈 그릇을, 뭐를 채워야 될지를 헷갈리는 겁니다. 인간들은 다. 빈 그릇을 하나씩 들었는데, 이제, 이제 사발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뭔가를 채워야 되는 사발입니다. 이게 소명인데, 이것을 채워야 될 거를 잊어버렸으니까, 욕망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욕망으로 채워야 될 이것이 뭐냐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재물로이 욕망의 그릇을 채운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나 할것 없이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지 않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아 여기에 돈을 채우면 되겠네 이래 되는 겁니다. 전부 다아 여기에 현찰 채우라는 거구나 안그러면 여기에다가 아파트 매체를 넣으라는 거구나 이런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욕망의 빈 그릇에 채울 것을 아이템을 나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소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작께서이 이 지점에서 꽃꽂고들어가는 것이 바로 국리지인성입니다 정말에서 소명을 제대로 찾는 그러한 노력을 해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궁극에, 네가네가왜 여기 태어났는지에 대한 궁극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거라 하는 것이 공리진성이라는 공자가 빡 때리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공자가 또 이어나가시는 말이 이지의면입니다 현실에 살면서 소명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로 나가라. 이겁니다. 공자가 이야기하시는게 이지어명입니다. 현실에서 니가 니네 본성을 향해서 니가 받았는 운명의 근본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공룡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도 생기지 않는 실데없는 무가치한 일로 여러분들을 치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생겨야 가치 있는 일이고, 돈 생기지 않는 이러한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송 유튜브를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보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것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여러분들은 이그 소명의 삶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 마치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라 하는 것을 지시를 한 것처럼 운명이 마치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당신이 니는 요번에 나가서 꼭 부자 되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시를 딱지를 붙여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처럼 부의 몰두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정해져가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거는 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상 체험 현실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혹시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가상 체험 현실을 경험 한 해보시면은,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누릴수 있는 겁니다. 그 환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흑결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깨고 나면은, 요그 안경 벗거나, 그 가상 현실에서 현실을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치아났는 욕망의 빈 그릇을 치아났는 그것이 바로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생명이 주는 근본 목적이나 소명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것 없이 다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기간만큼 생존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계절적인 존재도 있고 또 계절을 이어나가서 우리 인간같이 오랜 시간을 7, 80년, 82년을 살아가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은 한번 왔다 가는 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드립니다. 연속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인간은 윤회에서 이탈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생각과 사고를 할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윤회의 굴레에서 발을 뺄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의사, 자기 의지로서 그러한 것을 잊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바로 소명과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이야기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 회복이라는 것은 올바른 삶의 가치를 지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잘 이해를 해서 그 일을 완성하는 존재가 되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가 빠져있는 그런 윤회의 순환에서 발을 빼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라는 의니다 이게 공자께서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장에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간의 가치를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하는 것이 공자께서 이설교된 1장을 마치면서 던져주는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